나 이제 떠날거야 겨우 만났어 사랑을 찾았어 나 이제 떠나 런던으로 가내 꿈을 이을 거야 나 이제 알았어 내가 뭘원하는 그 사람과 함께 그를 쓸 거야 우리의 이야기 만들어 소설 테디야